네, 오늘 한국어 예배는 네, 왕님께서 텍사스에서 올라오시면서 에, 말씀을 주시기를 오늘 종합보고는 예그 회장이 하고 에, 사또겐 회장하고 함께 동행했던 송화준 팀장을 함께 그 소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왕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오늘 다녀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기 전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 대회에서 주신 말씀을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유일 불변 영혼의 본체이신 밤나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혼으로 불어넣어 지연인간 역시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같은 기준까지 영인체도 완성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도리를 다하며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는 타락의 후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부모님을 통한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쳐 태어나야만이 완성의 삶을 영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개인적 기준의 거듭남이요 부활은 가정과 국가적 기준의 거듭남이며 영생은 세계적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함께 완성하여 평화의 왕 참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생을 영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계가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까지도 무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만생만사를 실체 주관하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때를 맞이하여 이제 지상에 재림하여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치고 참부모님의 본체론 교육, 즉 절대성 교육을 거쳐야만 본연의 성화권에 진입하여 영, 지상에서 천일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 32쪽 말씀을 한장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년간 조용히 한민족을 기르며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2천년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당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다시 구원하려 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갔어야 했던 유태교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영적군의 말 한마디를 또다시 조용히 남겨놓고 호련히 떠나버린 예수님의 재림은 슬프게도 2000년의 준비를 거쳐 드디어 멀고먼이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중략하고 36페이지에 이어지겠습니다. 꽃같은 처녀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늙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효녀 심청의 참된 효성의 말로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한국인들의 효의 기준입니다. 부근과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갔던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삶의 표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도 백이 종군으로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백절 불굴의 충성이야말로 한민족의 자랑이고 기계입니다. 이런 순간 전통들은 우연히 역사상에 나타난 역사에 나타나는 한날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준비하고 그전통위에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의 전기를 타고 인류의 참 부모요 만왕의 왕께서 하늘의 인침을 받고 현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늘 아버님 주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훈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것처럼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면 이 지상에서 3단계의 축복을 거쳐 이제 본체론과 절대성 교육을 거쳐서 천일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를 에, 중심하고 섭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그 준비된 국가와 그 유태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에, 돌아가게 하신 이후에 2천년 기간을 한민족을 택해서 충, 효, 열의 교육을 시킨 그 기대 위에 만왕의 왕 참부모님을 이땅 위에 보내주셨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오늘 그 보고를 드리기 전에 훈독을 드린 것은 이번 그 텍사스를 다녀 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또그 현지에서 국진감사원장님 네 분과 함께 또 그리고 참자녀님들과 함께 이번 텍사스 노정은 출발해서 돌아오신 그 기간은 16일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이번에 모시고 다녀오면서 에, 그 참으로 그이 텍사스를 에, 가게 하신 것은 우연의 길이 아니라 에, 이것은 에, 이미 에, 참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기간이었다 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그 출발은 1월 25일 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5일 날 왕님 에 양해분을 모시고 총 15명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왕님 양해분을 비롯한 참가정의 자녀님들 세 분에서 에, 5명 하고 또 우리 그 송원일 보좌관 에, 가정 5명 그리고 한국협회 어, 소속의 에, 3명 그리고 이제 시계로 비서부부 이렇게 해서 15명이 에, 에, 가게 되는 에,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일궁에서 출발해서 3일노정을 거쳐서 이제 텍사스 이번에 차전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닝 브랜치 이 땅을 왕님께서는 자유반서 캠프라고 하는 에 이름을 맹명해 에 주셨습니다. 에 그리고 이 땅은 40 에이카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40 에이카로 하면 이 이제 평수로 하면 에 아마 10한 4만 어 그평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 그, 이번 제가 다녀오면서, 에, 에, 느낀 것은, 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에, 그, 한씨 어머니가 천주적 배신을 함으로써, 에, 3대 왕건이 한국을 떠나서 이 동북 펜실베니아의, 베니아인 광야에 오셔서 지난 7년 동안은 오직 하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그 심정의 기대를 세워온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대왕님 양해분께서는 그리고 국진감사원장 인네 분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참 아버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모든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고 살아오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가정연합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대왕님께서 아 한씨 어머니랑 왕 함께 잘 지내든지 아는 아니면 아버님으로부터 후계자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적인 어그 법정 싸움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찾으면 되지 왜에그 쫓겨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그 권력에서 이 쫓겨났다고 말을 듣느냐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대 왕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하나님과 아버님의 직접 주관권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한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법정 소송을 할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러셔도 오직 절대선을 기준을 세워서 나가실 수밖에 없으시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광야로 나오셔서 오직 아버님을 붙드시고 아버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해 오셨다 하는 것은 생출에 오신 모든 식구님들은 여기에 이익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삶을 이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은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들이 이 삶을 보고 아마 그 삶을 깊이 감사하면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에, 실체적인 기반을 이루어 오셨다. 그렇게 저는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펜실베니아에서 에, 지난 7년 동안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시고 에, 그 이제, 천력으로는 아직도 11년이죠. 그러나 이제 양력으로 볼 때는 2020년에서 2021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이 작년에, 그러니까 천력으로는 11년에 주신 것이고 양력으로는 2020년에 주신 연두표가 참부모님을 보호하는 천일국 철장왕국 억만세입니다. 참부모님을 보호한다. 아, 참부모님 지금 연계가고 안계시는데 어떻게 보호한다는 말이야. 아,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의 실체되시는 에, 이대왕님 양해문을 중심하고 참부모님의 혈통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에. 그 보호하는 천일국 철장 왕국이 이제 이땅 위에 기반을 내려야 된다. 그 기반을 내리기 위해서 이 동북 펜실베니아를 중심하고 이제 작년 10월 3일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님께서 세우셨던 트럼프 대통령을 제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왕님 양해 분과 국진감사원장님 네분 그리고 참가정의 자녀님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늘려있는 식구들이 정말 총력전을 펴서 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우게도이 딥스테이터들에 의해서 사기선거와 이 부정개표를 함으로써 에, 이 투표에서는 승리하고 실제 결과로는 지는 이런 정말 이 민주주의의 신앙의 중심국가라고 는이 미국의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참으로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그 섭리를 진행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은 변하더라도 아버님의 섭리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대왕님 양해분과 국진감사원님네 분을 세우셔서 텍사스 섭리를 여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 식구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아주 하겠습니다. 아주! 네. 바로 그 땅은, 에 그, 최종적으로, 에 이제 우리와 자파 쪽에 있는 사람이 이 경합이, 경합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시는 그 분이 우리 쪽에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 이 왕님께서 이번에 이제 주신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이제 투표 결과를 놓고 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 통수권자로서 이게 군대로 보면 총사령관으로서 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러한 환경이 되어졌을 때이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해봤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는 군인의 군과 경찰의 총사령관으로서 이번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이 오므로서 많은 애국시민들이 이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많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에, 미크로코스모스의 이 승리권을 중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크로코스모스와 연결해서 나가게 되면 에 마크로코스모스를 성리적으로 에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말씀 중에 주셔서 에 참... 그러시기 위해서 그 왕님과 국진 감사원장님께서 많은 정성의 기대를 쌓아 오신 그 기대 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증거를 드립니다. 자, 지금 그에 화면에 에 띄워진 자유반석 캠프장은 지금 저 사진이 아마 석양 저녁에 이제 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텐데 사실은 아침에 동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왕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순간적으로 모든 이렇게 아름다운 색칠을 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저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구름이 떠 있으면 아 구름이 떠 있구나 또, 문개구름이 떠있으면 문개구름이 둥실둥실 떠있구나. 저녁에 서게 하지면, 아,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왕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고 계시다. 에, 그래서, 에, 보는 눈이, 아, 우리가 좀잘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번에 많이 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 기간은 에, 1월 25일부터 어제 에, 2월 9일날 에, 돌아왔습니다. 에, 여기에 내려갈 때는 에, 날씨가 추워서 내려가서 옷도 어, 이제 추운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침 저녁에는 해가 질 때는 쌀쌀한데, 낮에는 20도. 영상 20도에서 많이 갈 때는 아마 24도까지 그러니까 초여름의 날씨를 에 날씨가 되어서 아주 그참 지내기가 좋은 환경이구나 에 그런 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게 아마 사막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 바람에 이 약간 그 먼지가 그러니까 모래 먼지가 좀 많은 곳이구나 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 주십시오. 지금 그 텍사스로 내려가시는 어 25일 날 내려가셨는데 26일 날 아침 에, 저 지금 차 옆에서 에그 아침 식사를 에 저렇게 서셔서 하시고 계시는 우의 모습입니다. 에 그리고 에 밑에 사진은 파키스탄 식당에서 에 식사를 에 하시는 모습인데 이번에 그 제가 왕님 모시고 가면서 느낀 거는 이번에는 조금 전에 아버님 주신 말씀대로 천일국 시민들이 갖춰야 될 문화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해주신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곳에 가셔, 가셔서도 그 음식을 이제 뭐 저희들 음식 잘 모르니까 음식을 시켜 주시면서 그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다른 때와 달리 그 여러 나라의 식당을 안내하시면서 그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왕님께서는 저런 식당을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앞으로 자유 반서 캠프장에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 식구들을 이런 곳으로 다 안내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에, 저기에는 이제 베스프로샵인데 저기에 그이그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은 사진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에,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에, 그 이제 에, 고기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르는 여러 부분에 저기 들어가면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에그 지금 낚시를 우리가 가서 해야 되니까 왕님께서 저기서 보여주시고 또 준비할 거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우에 있는 것은 그 안에 물고기가 저런 큰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캠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식사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캠프장에는 이미 지금 그 환경이 다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에, 저기에 이제 탁자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서 에, 저기에 텐트를 치고 저렇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어, 되어서 에, 아마 기, 기존에 이제 왕님을 모시고 부시크래프트 다니신 분들은 에, 저기 가면. 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에,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에,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 그저 호수를 에, 호수에 나가서 이제 낚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에, 낚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 나가서 그 저기에는 메기가 예, 그렇게 많으세요 저기에 보시면 저 메기는 예,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그런 메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큰 거는 아마 50cm, 60cm 저기에 제일 큰 거는 뭐한 2m 자리도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에그 저희들이 잡은 거는 한 50cm 이하 되는 그런 것을 에 잡았는데 에그 저기 지금 어 호수가 에 우리 그 지금 여기는 어 마일로 어그 하잖아요. 킬로로 보면 약 20키로가 되는 어, 긴 어, 이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이제 그 나가서 낚시를 처음 에, 해서 이제 그 3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낚시를 하는데, 예, 왕님께서도 아주 낚시를 잘 하세요 보니까 그리고 신준님도 낚시를 잘 하시고 신덕님도 낚시를 잘 하시고 그래서 어그 아버님께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예, 참 낚시를 하시는 걸 보면서 예, 아버님께서 그 낚시를 하시면서 정성 들이셨던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여섯 명 뿐이 탈 수가 없어 가지고 저날 여섯 명이 왕님 모시고 나가서 31마리를 잡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저기에 지금 부두 저기가 에 배를 세우는 그 선착장입니다. 거기에서 내리니까 아그좀 적은 거는 놓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왕님께서는 아니라고 다 가져가자고 그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저기에 그 밑에 계셔 계시는 분이 저분이 선장님이신데. 이 고, 고기를 이 그러니까 이장 어 그걸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예, 고기를 손질하는 것이 아주 뭐이그서시를 잘하시는 그 요리사들보다 더 잘하세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칼은 전동 칼이에요 이게 전기를 넣어 가지고 전동칼로 저 지금 고기를 이렇게 포를 뜨고 있으신데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저기에는 딱 살만 포를 떠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뭐 머리라든가 이런 빼는 다 버리세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아, 지금 명탕 끓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다 버리니까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날은. 그런데 저 31마리를 잡아왔는데, 이게 무슨 숫자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4시간 동안 어이 낚시를 했는데 딱 31마리를 잡으면서 선장님이 이제 끝내고 들어갑시다 <웃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조금 더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딱 31마리만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노정을 거쳐서 가난을 들어가잖아요. 가난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난에 있는 31왕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에 거기에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그 들어갔던 에, 이스라엘 민족 이세들이 31왕을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에, 다 가져와서 뺏어오고 거기에 이, 여, 있는 여인들을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건도 뺏어오고 여인들도 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31마리를 잡아서 성공적으로 다 죽였죠. 매기왕 31마리는 31왕을 다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 이첫번 가난에 입성을 했듯이, 이제, 이 동북 펜실베니아에서 서남, 이제 텍사스로 가서 첫 번째, 이제 그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이제 정리하신 거예요. 누가? 예, 아버님의 실체이신, 이대 왕님께서 성리적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아주 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 현지에 내려가셔서도 영어 예배와 또 한국어 예배를 말씀을 주시면서 저기 보시면 이제 할리 바이카에서 예, 앉으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그 왕님께서는 이 자연을 자연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그좀 약간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연기가 왕님 앞으로 많이 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 말씀을 예, 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멋진 앞에 그 촬영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송 보좌관이십니다. 뭐 보이지 않게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 저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조립식 이동주택, 여기 타이니하우스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조립식 이동주택 공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시고 이제 저기에 방문한 이유는 지금 그 땅이 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계실, 어 거기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에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내려가서 저런 집을 거기에 지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가셔서 쭉 돌아보시고 또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잘 듣고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서 에, 금액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참잘쓸수 있겠구나 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왕님께서 이제 그 내려가셔서는 그쪽의 환경을 어떻게 갖출 거냐 이런 구상이 왕님께서 다 가지시고 뭐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제 가시는 곳을 어그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셔서 이제 보시고 앞으로 이 자유 반석 캠프장에 이런 에 이제 건물들을 또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넘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는 함께 간 특히 이제 여기 저 청년들이 많으셔서 언제나 청년들뿐 아니라 저희들에게까지도 이 평화군 평화 경찰 훈련을 계속 하시게 하셨습니다. 에 그런데 에 방문하시면서도 에 시간만 되시면 그 훈련을 예, 연장시켜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왕님께서는 그냥 그이 보여주는 시 이는 훈련이 아니고 어, 이 훈련이 생활화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 그 훈련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걸 보면서 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 보여주기식 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이 몸에 최화 되셨다 생활화 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넘겨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특히 저 모습은 지금 그 성질을 이제 정하셨습니다. 저기는 시더 각공원이라고 하는 간공원에서 이네 성지를 에, 택정, 저기는 책정이라고 했는데 택정, 아버님 말씀해 보시게 되면 택정하셨다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운데 에, 세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대 왕권을 의미합니다. 에, 그리고 그 옆에 돌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 아홉 개는 이제 그 3대 왕권을 모시고 12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2수는 완성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왕님 양해분께서 저 앞에 파랗게 보이는 곳은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 호수는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군부대도 있고, 그리고 저 저기에는 지금 사진이 눈으로 저렇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주변으로 아주 좋습니다. 에 그래서 에 공원 안에 저렇게 성지를 택정하시고 저기에서 지금 양해분께서 양해분께서 예,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곳에서 성지를 정하시고 나서 예, 앞으로 이제 그 식구들이 오셔서 저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 궁, 미국의 군과 경찰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섭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 그 보고 드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낚시 훈련은 2차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 그2차 훈련에는 에, 왕님께서 에, 기도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박종옥, 에, 그 댈라스 성전 회장께서 에, 그 이번에 보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 그 댈라스 성전을 예 지난번에 가셨을 때도 방문하시고 또 이번에 일요일 날 이제 예배도 참석하시고 하셔서 이날 예, 그 2차 이제 낚시 훈련을 예,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그 아침부터 뭐 저녁에부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셔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우리 이연은그보좌관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낚시 다 끝내고 들어가, 간다고. 아니, 그래서, 에, 아, 이걸 지금 그 낚시가 이게 바람이 불어서 못하고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셔서 보니까 한시간반 만에 36마리의 이 메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메기가 뭐 굉장히 큰 메기들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36마리는 우리가 보면 36수잖아요. 1 0 소생, 1 0 장성, 1 0 완성. 이 완성수가 3단계 완성하는 이런 수를 낚으시고 승리하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왕님께서 가시는 그어 발걸음은 그냥 어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다 뜻이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할, 이제, 전할은 그 박정옥 회장께서, 이 매운탕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서 지금 밑에 지금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왕님께서 매운탕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예, 왕님께서는 매운탕을 잘안 잡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데 전할 매운탕을 잡수시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신 보터가 이번에 박정옥 회장께서 그 정성을 들여서 봉헌드린 보터입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보터를 이제 가지 어, 보터를 들어 와서 이제 왕님께서 예, 성별하시고 예, 기도해 주시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넘겨 주십시오. 아예그예 그, 예, 그거 먼저 지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그 이제 천성어로 명명을 해 주시고 시성식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천성호는 아버님께서 인천 만석 부두에서 천성호 시성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호 시성식은 바로 해양 섬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이 해양 섬리가 시작되어서 청평으로 그리고 알래스카로 남미로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문도 해양 천정궁에서 사실은 성리적으로 해양 섬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신데 한씨 어머니의 저 배신으로 다시 이대 왕님께서는 이제 천성호를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 시성식을 하면서 에, 그 호수 20 킬로를 전부 이제 다 돌아보시고 에, 돌아오시면서 에, 돌아오시면서 이제 지금 왕비님에게 에, 지금 이제 운전대를 맡기시고 왕비님으로 하여금 지금 운전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 왕비가 잘한다고 하시면서 등도 두들 이렇게 도닥거려 주시고 아주 그, 그 왕비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드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 국진감사원장님네 분이 아주 멋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주 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저는 그 기쁨을 저렇게 느끼, 그 표하시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아픔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저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시고 다시 출발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아버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국진감사원장님그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리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진감사원장님은 그 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셔서 거의 한달 가까이 계셨죠. 에, 그러시면서 정성 들이시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그 마무리를 지으시고 올라오신 걸로 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기 전에 좀 앞에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번에 성지를 세 곳에 정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스턴으로 가셔서 그곳에 이제 성지를 정하시려고 하셨는데 가서 보시고는. 아, 여기에 성지를 이번에 정하기가 어렵겠다고 어, 어, 그냥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갤베스턴 섬에 가셔서 거기는 저것이 그 멕시코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다가 아주 넓게 돼 있는 곳에 에, 가셔서 에, 돌아보시고 거기에 돌아보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곳에 이제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다 순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가셔서 지금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식탁에 큰 식탁에 이제. 에, 그 왕님 양해분을 모시는 수행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저 식당은 110년 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에그 이렇게 귤 어, 바다굴 바다굴을 잡수셨는데 왕님께서는 굴을 안잡수신데요 그런데 왕비님은 굴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비님을 위해서 이날 이식 당행을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왕님께서 굴을 하나 잡수셨는데, 처음으로 굴을 잡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에 이런... 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을 돌아보시면서 어, 앞으로 식구들이 천일국 주인들로서 천일국 에, 왕과 왕비들로서 어떻게 이제 그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를 어, 다 이렇게 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구상을 가지시고 어,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오는 날 아침에 그 떠나기 전에 왕님께서 기도하고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둘러서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번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님께서 최종 보고 드리시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여기에는 어제 이제 올라오는 중에 중간에서. 에, 시, 어, 시, 그 중국식 어,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 의자를 다 채워놔서.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켜가지고 왕님 차 위에 나와서 저,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저기 내리고 있는데 에, 거기에서 점심 식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데 에, 예, 다섯 주를 거쳐서 펜실베니아가 6주 주채 어, 어, 펜실베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16일 기간은 에, 이대왕님 양해분과 국진감사원장님 네 분께서 아버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2차 7년 노정을 노정은 이제는 천일국 실체적인 주인들을 양 어,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데 천일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에, 제, 제 느낀 소감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사실 표현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 특히 에, 어제 에, 펜실베니아에 도착하셨을 때이 펜실베니아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에, 그 왕님께서는 그 타고 오셨던 차를 타고 아마 올라가시지 못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는 너무도 이 기온이 참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다녀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왕님께서는 이제 빨리 그 자유반성 캠프장을 개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아마 이번에 그 국제회의나 아니면 그 하나님 날 행사 이후에 말씀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원래 제가 말씀은 30분에서 40분 생각했는데 지금 1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